헤이 hey, 클로버 동화 읽어줘 이런 식으로 랜덤한 동화를 읽어주게 됩니다. 어떤 제목이나 이런 책 제목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찾아주나요? 아 네네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네. 들려달라고 해볼까요? 콩지팥지 네. 한번 해볼게요 케이클러버 네. 콩지팥지 네. 동화 들려줘 친구들 안녕 지금부터 동화를 들어볼까요? 아, 네. 들, 콩지 파티. 네, 들립니다. 네, 콩지 파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